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오늘은 유로메스틱스 친구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은요, 유로메스틱스 중에서도요, 디스파 말리아고요, 레드 게리가 있어요. 한번 제가 꺼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자세히 오늘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가 디스파말리 수컷이에요. 오, 완전 멋지게 생겼죠? 자, 얼굴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생겼는데 옆에도 한번 볼게요. 지금 탈피 중이라 조금 이 껍질들이 조금씩 남아있어요. 아우고발 불편하겠네. 되게 건강한 개체예요. 야채도 잘 먹고요. 렌틸콩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메롱. <웃음> 자,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 이런 무늬도 특징이지만, 이 꼬리. 꼬리 보이시죠? 이 가시꼬리 도마뱀이라고 해서 이 꼬리가 되게 특징적인 친구들인데요. 아고, 도망갔어요. 꼬리를 만져보면, 어, 되게 딱딱해요. 그리고요, 잠깐만. 아고, 도망갔어요. 잠깐만. 자, 꼬리를 보시면, 이게 거꾸로 만지면 정말 가시에 찔리듯이 정말 아파요. 그리고 보이시죠? 이렇게 꼬리로 공격도 해요. 자, 이렇게 생긴 디스파말리, 우리 수컷이구요. 지금 좀 어리둥절한 것 같아요. 왜 나를 여기에 데리고 왔지? 하는 표정이죠? 이 디스파 말리의 특징이요 보시면 이 검은색 이 무늬들이 특, 특징이고요 몸도요 이렇게 노란색 무늬가 있는데 정말 멋져요 실제로 봤을 때더 멋진데 지금 이 화면상에 이 색깔이 완벽하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 완벽하게 실제로 보는 색보다는 지금 좀 조금 색깔이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우 되게 가만히 안 있죠? 자, 꼬리도 그렇고요. 윗부분의 꼬리는, 어, 그러니까 등쪽에서의 꼬리는 이런 모양이고요. 배쪽에서의 꼬리는요. 네, 이렇게 가시가 없어요. 그냥 일반 비늘처럼 돼 있고요. 이 친구는 초식이기, 초식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순해요. 그리고 발톱은 여전히 아파요. 이렇게 발톱은 좀 날카롭죠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이 친구가 수컷이고요 제가 앙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앙컷도 데리고 왔는데요 앙컷하고 수컷하고 색깔 대비가 좀 다르죠 자 보세요 이 친구도 디스파말리 앙컷이긴 한데요 어, 색깔이 확연히 다른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수컷에 비해서 좀 화려한 맛은 없죠 좀 어, 밋밋하죠. 그래도 여전히 가시꼬리다운 이 멋진 꼬리를 갖고 있고요. 저기 보세요. 수컷이, 어, 우리 와이프 어디 갔어요? 하고 이렇게 쳐다보죠. 자, 잠깐만 기다려. 자, 자, 얼굴은 거의 비슷비슷 생, 생겼어요. 얼굴로 암수 구별은 되게 힘들고요. 암컷들이 조금 얼굴이 좀 작은 편이기는 해요. 자, 어고고고고, 글로 들어가면 안 돼. 그쪽은. 자, 자 이렇게 암컷과 수컷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바위 위에 이렇게 멋지게 있는 모습도 아주 멋지고요. 암컷은 이렇게 쏙은신처에 숨어버렸네요. 역시 앙컷 따라 같이 은신처로 들어가고요. 지금 이쪽에 보이는 친구는 레드겔이에요 색깔은 네. 오렌 레드레드 하죠. 자이 친구들은 렌틸콩도 잘 먹어서 렌틸콩 하고 이런 걸 넣어놨는데 아이고 밥그릇이 금세 더러워졌네요. 이 친구들이 유로메스틱스 친구였고요. 이 친구는 몸은 되게 납작하잖아요. 그런데 통통한 몸매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가시꼬리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어, 사육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워낙 고온에 사는 아이고요. 건개형이다 보니까 저희는 근... 티모시, 건초를 깔아놨고요. 밥은 이렇게 야채를... 주는데요. 오늘은 치커리, 뭐 얼갈이 뭐 이런게 지금 밥으로 들어갔고요 렌틸콩, 그 다음에 저거는 육지거북이 사료인데요 육지거북이 사료도 잘 먹어서 이렇게 같이 넣어놨어요 육지거북이도 출식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같이 먹을 수도 있어요 은신처는 이렇게 바이 은신처를 넣어놨고요 주로 이렇게 은신처에서 은신을 하고요 어, 해지는 저녁쯤에 보통 먹이활동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워낙 고온종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문을 열어놨더니 온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히팅 지금 히트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램프들이 다 지금 켜져 있죠. 좀 문을 좀 닫아줘야 될것 같아요. 좀 추울 것 같아요. 유로들은요. 이렇게 수명도요. 한 10년? 20년? 이렇게 짧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아이들이 다 성체들인데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유로메스틱스 친구들이었고요. 이 친구들이 보고 싶으면 스바레에 놀러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